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의 길입니다. 원래 오늘, 오늘 화요일에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발바닥에 부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아파서 오늘 등 운동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체중을 아끔치에 이렇게 실려도 지금 좀좀 좀 통증이 좀 많아서 어, 데드리프트 같이 큰 운동은 좀 제외하고요. 어, 케이블 운동하고 티바로 덤벨 운동 이런 걸로 등 운동을 하도록 할게요 평소보다 좀 운동을 좀 늦게 하는데 오늘 점심에 제이크 교관님이랑 데이트를 좀 하고 오느라고 오랜만에 또 교관님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식사도 좀 하고 제주도에 일이 있으셔서 일부러 잠깐 오셨는데 또 잠을 내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잠깐 만나고 왔고요 영상을 좀 찍어볼까 했는데 또 교관님 또 일하시느라 정신없고 바쁘신데 또 방해될까 봐 그건 좀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운동할 거를 정리를 우리 좀 해볼까요? 오늘은 레플 다운 전부 다 유그립을 사용할 거고요 롱풀 와이드로 티바로우 와이드로 다시 올라가서 클로즈로 원암 덤벨로우를 해가지고 여기 7번 마무리 운동은 케이블 풀다운 5번 이렇게 8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플 다운만 유그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노말한 전체적으로 12개 3에서 4세트 간단하게 어, 전달해 드릴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어, 내일 제 인스타나 이런 데는 이미 올렸지만, 어, 제가 또 레인보우 식스 시즈 그 대회 스트리머 배틀 대회에 또 출전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대회에는 제가 좀 워낙 초보라고, 지금도 초보지만 워낙 초보여서 아, 찐 초보여서 아, 제가 좀 못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좀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제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 있거든요. 전장을 지배하는 네, 8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어, 트위치 어, 레인보우식스 공식 채널 그러니까 레인보우식스 KR 채널이랑 제 개인 채널에서 어, 대회를 진행하니까요. 어, 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은 또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등판대기 운동을 하러 가볼까요? 렛츠기 t 아우 힘들어. 홀리몰리, 과카몰리. 오늘 아침 되게 일찍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제주도가 되게 조그만 줄 아시는데, 제주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막 공항 있는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가지고, 오늘 약속장소가 공항 근처라서, 조금 일찍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느라고, 조금 피곤해서, 사실 아까 교관님 만나고 집에 와가지고, 살짝 제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키지 않았죠. 의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올 때는 버스 타고 왔는데 아, 또 버스 잘못 타가지고 집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내려가지고 발도 아픈데 예, 또 루키한테 구조 요청 해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대회 연습하러 또 가야 됩니다. 또 비비, 이거 해야 돼서 하, 또 얼른 이제 밥 먹고 빨리 이제 총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9시부터. 내일 저녁 9시에 어, 트위치 레인보우6KR 채널에서 어, 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제 개인 채널에서도 어, 대회 에 참가하는 거 어, 영상이 제 개인 화면으로 또 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고 저녁에 심심하시면 아니 뭐더 재밌는 거 있으면 그거 보셔도 되는데 아, 혹시 라이브 혹시 힘의길 라이브 한 번도 안와보신 분이나 어, 그런 분들은 아, 이게 한번. 에. 트위치 한번 또 오셔서 구경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어제 그 신청한 청약권은 아쉽게 하... 좋은 일이 생기겠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도 운동하고 또 대회할 거지만 어, 내일 저녁에 또 대회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이염